여섯 어우 손가락 찝, 찝힌다 이제 일곱 찝힌다 찝어보세요 찝히잖아 그렇지 아우 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아나좋을까아 b 베이비 우리 이준호님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준호님 이제 풍절 냄 저러한지 딱한달 됐고요 많이 네. 지쳐 보이시긴 해요 제가요? 네. 더 지쳐 보이시는데? <웃음> 제 턱걸이의 무조건 기본적인 원칙은 원칙. 무조건 팔꿈치를 앞으로 가슴 키고 배를 내밀면서 네. 이게 외전 시키라는 말씀이 있잖아. 요 아, 외전 시키니까 새끼랑 이제 팔꿈치가 나오는 거예요. 에이, 다 아, 아, 네, 다. 다네. 꼭네개네 개. 하나, 둘, 일단 응. 어, 셋 가든 범위를 좀만 더 줄일게요. 오케더올가시지 말고 좀만 줄여서. 그냥 내리는 거. 네, 대신 최대 이완을 최대로. 오케이. 네. 오늘 이거 1 0 세트 할 거거든요. 아, 네. 0 세트 좋아요. 아, 저희가 지금 이제 7세트죠? 이제 2세트 <웃음> 덮여 덮여 덮여주고 그렇지 네 오케이 그렇지 아, 다섯 아, 오케이 트크스그라 6. 네. 여섯 그렇지 여섯 일곱 네. 자, 여기까지만 고 여덟 두개어 이지? 하나 더 하나 더 수축을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네. 좀만 올라오고 이완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랑 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랑 네. 여기 힘이 들어간 여기 있는 차이죠 아. 상부만 정말 네. 그래도, 그래도 여기가 집중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오늘 거기만 아니죠. 거의 조지는 스타일로 갈 거예요 펄쇼 벌리면서 일곱 가자 음. 세개더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 하나 하나 가슴 펴고 가슴 펴고 음. 오케이 생분을 음. 맥을 때 가슴 터 펴줘야 돼요 힘드시면은 음. 본능적으로딴데 힘을 쓰기 위해서 가슴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음. 그렇죠 펴줘야 돼요 음. 하나 그렇죠 어,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말고 둘 그렇죠 여기까지만 쭉 늘려주고 음. 셋 오케이 음. 그렇죠. 넷 그렇죠 두개 다섯 음. 어, 아, 도와주겠는데? 어, 발, 발, 발, 발, 대고, 발, 대고, 빵! 버텨주고, 더 버텨주고, 둘, 빵!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빵! 빵! 빵! 넷, 다섯, 여섯, 여섯. 신장성 수축을 많이 배우거든요. 아, 좋아, 찾아보시죠. 벤치프레스도 수축보다는 이제 늘릴 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성 수축이잖아요. 특히 등은 더 중요해요. 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진짜 여러분들 신장성 수축을 강구하시면 안 돼요 네. 신장성 수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맞아. 정말로 셋! 오! 오른 집중! 오른 집중! 오. 집중. 오. 네. 그렇지! 어 쭉! 하나만 더 하고 네. 자, 발로 발 대주고 빵! 하나! 그렇죠 어깨 내리면서 또 둘! 그렇지! 아. 어! 버텨지 못해 버지 넷! 자, 두 개! 다섯! 하나만 더! 오케이! 어 나이스! 둘!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 셋, 이거 그렇죠. 잘 올라가야 돼요. 가슴 피고, 넷, 두 개만 더, 다섯. 하나만, 하나만. 자, 버티기. 발로 빵! 다시, 다시, 다 하나, 가슴 피고, 가슴 피고, 고! 둘, 넣지두 개. 이거, 이걸로 오해하시 분들이 많아요. 이 운동은 광배 운동보다는 약간 대원근 타깃, 타깃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 초보자분들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네, 받칠 험이 네. 있어서. 아, 네. 이나 가지고 이제 못 가겠습니다. 아, 좋죠. 어? 네. 렛츠고 아와몸 좋아진 거봐등 어. 많이 이트가나고시작하죠 어, 이게 3대에서 더, 더 떨어져야 돼아 진짜 네. 어 o 어어어어아 득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슴 어고 그렇죠 어어다어어어 <웃음> 아니 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시면안 끝났어, 안 끝났어. 여러분, 여러분, 되는 게이몸이 다이어트에서 근육이 나온 게 아니라 데테네이션이랑 세퍼레이션이 다른 겁니다 네. 근육과 근육의 분리가 네, 세퍼. 아. 세퍼레이션. 아, 세퍼레이션 뚫고 나오는 거죠 뚫고 나왔죠 네. 네. 심하게 뚫었네 심하게는 아니고 아직 적당히 네. 버텨주고 나이스 셋 오케이 어? 넷같 운동은 어느 정도 장비빨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나 이거 좀 완전 공감해, 공감해 네. 프리웨이트로 잘하시는 네. 분 잘하시는 거지 전. 네.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네. 먹는 기구 있고 안 먹는 기구가 있어요 정말로 진짜 그게 있더라고요 네. 원래 풀 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분이 쓰고 계셔가지고 이따 보여주십시오 네. 이걸로 할 건데 이것도 간단해요 이건 계적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가던 범위를 여기서 풀로 쓰게 되면 은방향 네. 방향 보세요 뒤로 가 뒤가 먹죠 네. 우리는 그럴 필요우리 똑같이 앞으로 빼서 이렇게 네. 하나, 오케이. 둘 아 여기가, 아, 여기가 들어가는구나. 여기가 아, 들어가야지 어, 너떨어, 너떨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야, 여기에 느껴지는구나. 다섯, 이 느낌 그대로. 여섯, 이 느낌 그대로. 아, 어, 너무 좋다. 이렇게 먹게. 30더 앞으로. 또, 어, 20개 할 거예요. 열. 하나. 더, 더 늘려주고. 둘. 기구, 이 기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말씀 포인트가 좋은 포인트가 건지. 포인트가 잘 잡아요. 그리고 저 하고 왔잖아요. 펌핑이 된 상태로 들어오니까. 아, 네. 아, 선수들이. 24세트에서 30세트 사이를 한단 말이죠. 네. 저희는 벌써 몇, 몇번 하고 왔죠? 10세트라고 왔죠. 저1 0세 어... 저보고 했으면 싸울 뻔 음... 했습니다. 음... <웃음> 그러니까 풀로 당기지 말고, 앞으로 계속 아, 물론, 늘려주고, 그렇구나. 늘려주고. 와, 아, 완전 느껴진다니까? 벤치프레스 깨달은 그런 느낌이야. 어, 아, 좋다. 일곱, 여덟, 음... 아홉, 음... 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올라온 거 보이죠? 여기. 이 라인. 이 라인. 여기는 워낙, 워낙 좋고, 이 라인. 본인은 네. 이게. 네. 어, 이어, 이어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커진 네. 거야? 커진 거죠. 네. 와. 와 이렇게 보, 이렇게 보시면, 있구나. 이제 아까랑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많이 올라가. 아, 여기 손질 네. 떨어지죠. 이 라인. 다섯 개 더. 오, 끊어. 하나. 오. 둘. 오. 옆으로.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아. 등 근육이, 보이시죠? 아, 펴져 바 튀어나와야지, 여기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느낌을. 여기 잡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 범핑이 잘안 오는데, 1번 평이 와야지 등을 눌렀을 때 느낌이 딱 와요. 8, 9, c o 컴온 on. 5 more, let's go. 6, 7, 8, 9, go. 똑같이, 이제는, 이거 하죠 풍수에 그냥 이기죠 네, 이렇게 기죠 자극을 여기다 줄 거예요. 원래 이 운동은 여기에 주로 이기는데 여기다 매길 거예요. 자, 팔 옆으로 벌린다고 하셨죠 옆으로 하나 둘 이때 봐. 숙였다가 일자로 셋 아, 엄청 길잖아요 등이 진짜 강점 엄청 길죠? 여기만 채면 된다 예. 어깨 내리고 서비스 그립으로 네. 목셋 어. 천천히 넷. 그렇지 어. 숙였다가 숙였다가 가슴 피고 오케이, 어, 오케이. 일곱 그렇지 어. 100점 두걸육관로 10세트 하고 나니까 네. 허궁이 해도 여기다 잡힌다 아,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네. 오케이 아 너무 부듯하다 어,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렇게 잡히는 네. 느낌 목에 그래. 힘 빼고 뒤에서 집에이 집에서 그렇지 오케이 아. 발 옆에서 더벌려주고 어깨가 좀 뒤로 오게 좀만 이거고 글쎄 여섯 네, 일곱 눌러주게 여덟 여덟 오. 아홉 어. 열두개더 아. 네. 아. 하나 더 오케이 굿샷 아우 좋다 아 진짜 이렇게 운동해야 되네 강도가 잡힌다니까? 으악. 으악. 하나 그렇지 어깨 좀만 더 뒤로 둘 백점 음. 또 아래로 셋넷또 가슴 피고 가슴 피고 다섯 자, 중요한 점 여기 등 기둥을 만드는 네. 등 기둥이 좀 약하다 네. 이 기둥 라인을 키워야 돼요 승모 라인이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팔꿈치 이번엔 뒤로 이렇게 더 아래쪽, 안쪽으로 거기, 오, 거기 어? 그 약간 그저나시때 걷어보시면 은조리풍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모든 등등의 기본은 팔이 내려오면서 어깨가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네. 지금 말하면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맞아, 맞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어깨를 내리면서 앞으로 그대로 앞으로 그대로 그렇지, 팔힘 들어가잖아. 그렇지, 숙이면서, 숙이면서. 너, 너무 세게 당기려고 하지 마요, 느낌만 잡아요. 그렇지, 가슴, 가슴 피고 숙이는 연습. 다섯, 또 막, 천천히 천천히 여섯, 그렇지. 어, 지금처럼, 두 개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오, 어? 원래 비하인드가 네. 힘들어하는 이바인드 되게 많아요. 맞아요. 가동범위에 서안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풀로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쪼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먼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어깨 힘 빼고, 네, 내려볼게요. 쭉, 잡혔죠? 오, 다시, 다시, 올리고, 잡혀봐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거기 몸을 다, 앞으로 살짝 숙이잖아요? 당겨봐요. 이 느낌. 오. 이 느낌. 이 느낌. 더, 평금치로. 눌러주는 느낌. 아. 눌러주는 게, 눌러주는 게. 아, 여기 알이 뭐꽉 차네요, 여기. 왼손으로 20개만 해볼게요. 자, 스피드는 쿡, 쿡, 스피드. 셋, 더, 더찌고 다섯, 어. 내리고,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아, 여기 짝짝이네. 열, 할수 있다. 하나, <웃음> 둘, 심한 차지 세. 마, 마, 수 있어요. 셋, 어깨 내리면서, 그렇지. 어깨 내리면서,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더두여 봐요,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하나, 아, 둘, 아니. 세 개만, 세 개만, 셋. 이게 지가딱 잡히는 느낌이네요. 아. 아, 오케이. 오늘의 목표는 바깥쪽으 완료했고, 오. 이 라인만. 이 라인. 네. 어, 이거 완전 이거, 봐봐. 이거 부는 거 봐, 이거 굽는 것 봐. 여기 완전 그냥, 그지? 꽉 차가지고. 어, 이게 어떻게 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해주셔야지만. 3명도가등 선명도가 더 갈라지는 분리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둘 그렇지 그대로 셋 오케이 넷 100점 다섯 100점 여섯 일곱 원 넓게 그리면서 그렇지 뭐 자극을 떠나서 그 부위를 꽉 채운다는 그렇지. 느낌 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육이 근육을 어, 늘어내는 느낌으로 그 느낌이 나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무게 안 올려도 돼요 랩풀다운 기준으로 30, 30에서 35, 4 4 사이로만 하면 돼요 그 네. 느낌으로요? 네. 왜냐면 어. 무게 치면 칠수록 공대가 뺏어가니까 아 오케이 찍어주는 느낌으로 마랑님은 상부만 채우면 등은 끝등 끝? 등 끝. 어, 어깨는 뒤 어깨만 채우면 어깨는 끝 응. 제, 왼손 집중해서 체키손가락 힘주고 다섯 여섯. 어우손가락찝 찝힌다 이제. 일곱 찝힌다 찍어보세요. 찝히잖아. 그렇지. 아우 열. 고. 진짜. 이미지는 다르게 귀여워요. 되게 열정적으로 할게 주고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막 내가 아는 너 가르쳐주고 잘 배우면 기분 막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번에 처음 배운 거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예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계속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 좀 배워봤는데. 네.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우와. 여기가 이렇게 모래가 찾는 느낌. 이렇게 잡으니까 그때, 그때 얘기하신 게 이제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아니다. 이래서 오래 계속 배워야 돼. 오늘 운동을 할보셨다걸 느꼈는데 근육의 그 느낌을 찾는 그 감이 엄청 좋아졌어요. 아, 본인 운동보다 아. 내가 운동 잘 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다 느끼 셨을 거예요. 네. 나중에 한번 또 어깨 운동 배워 오세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